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아보가드로수하고 이제 뭘에 대해서 이제 들어갈 건데, 이제부터가 이제 뭐, 이제 본격적인 계산이야. 그래서 앞쪽까지는 이제 뭐, 한두 개만 풀어줘도 뭐다 아는 거잖아. 할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이제 이쪽 같은 경우에서부터 조금 걸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는 쌤이 개념 설명 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 쌤이 싹을 다 풀어줄 거야. 천천히 해서 이 공부 한번 해본 친구들은 그뭐 질량하고 그리고 이제 분자량 나왔을 때뭘수고 하는 건 분자량 분의 질량이다 해서 그냥 식 단순히 외워가지고 해버리는데 그 이제 오늘 요거풀 때는 가급적 그 식을 쓰지 말자고 식 외워서 대입만 하면 답이 나와 이거는 뭐 너무 쉬운 거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그거 하지 말고 좀 가급적 왜 그런 식이 나왔는가? 아, 이게 별에서 이게 비례하고 이게 반비례 이런 관계구나. 그래서 그거를 좀더 몸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걸 최대한 배제를 하고서 이 문제를 쭉풀 거고 비례 관계로 좀 문제를 풀 거야. 그러고 그걸 따라와서 한번만 해 보면 이제, 왜 그런 식이 나왔는지 구이 암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식 자체가 다 받아들여지게 돼. 알겠죠? 어, 물론, 쌤이 문제는 여긴 다풀 건데, 뭐, 내가 한두 개 풀다 보니 뭐, 충분히 풀수 있겠어. 그러면 뭐, 그 영상 이런 거안 보고, 본인이 쭉 풀이 들어가시면 돼. 오케이? 그 응? 근데 이제 하다가 한두 개씩 걸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그, 그, 문제만 뭐, 골라서 보던가, 아니면 그냥 풀로, 쌤이랑 같이 쭉 한번 따라와도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제 아보가드로 수라고 몰이란 게 나오는데 요 아보가드로 수가 사실상 그뭐 아보가드로 수를 구한 건좀 다른 과정을 통해서 구했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면 좀 너무 복잡하니까 좀 야매로 이렇게 이런 개념이야 이런 거야라고 이제 세미 설명을 해줄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자량의 기준은 탄소를 썼잖아 그래서 탄소의 원자량이 이제 그1 2로 탄소의 원자량을 내가 12로 두고 썼는데 원래는 탄소 한개의 질량이 실제 12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탄소 한개의 질량이 대충 얼마냐 하면 선생님이 대충 할게요. 대충. 대충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3승그램이라는 거야. 실제로는. 우리 그 수소 같은 경우에는 탄소하고 수소가 앞에서 했지만 탄소가 수소보다 12배가 더 무겁거든. 따라서 수소는 탄소보다 12분의 1배 정도 질량을 가지겠지. 따라서 수소 한개의 질량은 음, 요거에 12로 나눠버리면 대충 6분의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3승그램 정도가 이렇게 나오더래 근데 이제 우리가 원자량이나 분자량을 쓴 이유는 하나잖아 숫자가 너무 작아서 불편하니까 그래서 좀 편한 숫자로 쓰자 그래서 탄소를 내가 기준을 이렇게 해서 12라는 값으로 원자량을 내가 기준 잡아놓은 거고 그럼 그거에 따라서 탄소하고 수소가 질량이 12배 차이 나니까 수소 하나의 원자량을 1로 우리가 기준을 잡아놓은 거지 그치? 그때 여기 왼쪽은 요거싹 조금 치울까요? 싹 치우고 여기 왼쪽은 한계 질량 얘기하는 거야 한계 질량 일단 내가 치울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화학 반응을 할때 수소 원자 한개 가지고 노는 게 아니거든. 탄소 원자 한개 가지고 노는 게 아니고 뭐 실제 공장이나 화학 반응할 때도 엄청나게 많은 탄소나 수소를 가지고 내가 실제 실험을 하니까 사실상 수소 하나 질량, 탄소 하나 질량은 우리가 화학 반응식 쓰고 이런저런 계산을 할 때는 뭐 그다지 중요한 개념은 아닌 거야. 따라서, 실제로 나는 수소를 한몇 그램 가지고 하고 싶고, 탄소도 몇 그램 가지고 실제 반응을 한다라고 치면, 여기 실제 한개질량보다 그렇지, 이게좀더 유용한 값이 돼버리겠지. 그래서 나는, 이게 원자량인데, 우리가 원자량이라는 것은, 원자의 상대 질량이니까 그렇지, 그, 뭐죠? 어, 단위가 없다라고 했잖아. 근데 우리가 여기에 직접 단위를 붙여서 한번 써보자, 이거지. 그럼 수소 1g이면, 어, 그러면 탄소가 12g이면, 그러면 도대체 몇 개가 돼야 되는가? 아 이제 처음에 손을 수대기 했지만 이거 가지고 실제 계산을 한건 아니야 아보가드로수를 구한 건 아니고 아보가드로수는 다른 과정을 통해서 구했지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이해해 놓자고 그러면 한계질량은 이렇게 되거든 그런데 이 녀석 수소를 1g을 모으려면 도대체 몇 개가 필요하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특정값을 곱해서 1이 나오는 거 구하면 되잖아 그래서 몇 개가 필요하냐 쭉 해보니까 음, 숫자가 6 곱하기 10에 23승계 즉 이거하고 이거하고 곱해버리면 숫자 1이 나와버리니까. 아 그래서 수소가 대략 6 곱하기 1 0의 23승계가 있으면 1g이 되는구나. 이걸 알수 있는 거고. 곱하기 해놓을까요? 그다음에 탄소도 마찬가지죠.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12g이 나오는가. 따라서 애도 몇 개가 필요하지? 하고 숫자 해보니까. 그렇죠. 6 곱하기 1 0의 23승계. 즉 탄소가. 6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으면 대략 그때 탄소의 질량이 1 2 g 램이돼 버리는 거야. 나온 김에 산소 도 하나 해 볼까. 산소는 수소 무게의 16배거든. 그럼 여기에다가 16을 곱해 버리면 3분 대략 한개 질량은 3분의 8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그램 이렇게 이돼 버리겠지. 자 따라서 수소보다 산소가 16배 더 무겁기 때문에 이때 이 산소의 원자량은 요거의 16배 16이 되는 거야. 원자량에다가 단위를 붙여서 한번 써보자 이거죠 그래서 네가 만약에 16g 있으면 실제 산소 한개가 아니잖아 한개가 이실량이니까 그럼 도대체 몇 개가 있어야 되지? 하고 그 개수를 해보니까 6 곱하기 1 0의 23승 개라는 값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전부 다 공통의 값이 나와버리잖아 얼마? 6 곱하기 1 0의 23승이라는 공통의 값이 나와버리거든 아,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는 것이 수소든 탄소든 산소든 6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으면 그때 각 원소의 질량은 그렇지 원자량에다가 그람을 붙이면 된다는 거. 그럼 그거에 따라서 물 하나 해볼까? 물 H2O. n 는 분자량이 18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는 수소보다 이 녀석 이 녀석의 분자의 상대 질량은 1 8배더 무겁다 이거야. 그럼 여기에 18을 여기 수 숫자가 이 숫자만 나오냐 그여 18을 곱해버리면은 물 분자 한 개질량은 대략 3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 3승 그램 돼버리겠지 여기에 18을 곱한 거예요 그럼얘도 여기 분자량에다가 내가 그램을 붙이고 싶어 그러면얘도몇 개가 있어야 되지 그렇지 6곱하기 10의 223승 개가 있으면 되는 거야. 아, 우리가 바로 앞에서 배운 게 원자의 상대질량, 원자량, 분자의 상대질량, 분자량 그리고 화학식량 이런 걸 배웠잖아요. 그데 그거는 전부 다 상대질량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는 거거든. 근데 거기에 내가 단위를, 즉 그람이라는 단위를 붙이게 되면 실제는 한 개가 아닌 거야. 그럼 도대체 걔네들이 몇 개가 있어야 되지? 그렇지, 그 숫자가 바로 이거라는 거고. 따라서 모든 입자에다가 뭐 원자든 분자든 또는 뭐 이온식이든 그 녀석이 6 곱하기 10에 23승계가 있으면 각각 상대 질량,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에 그람을 붙인 거와 질량이 같다는 라게 나오는 거야. 오케이? 따라서 이 숫자를 나중에 이제 아보가드로 수, 넘버 오브 아보가도로라고 해서 NA라고 많이 써요. 실제 그 수능에서도 이 숫자 안 주죠. 그냥 NA라고 많이 주잖아, 그렇지? 따라서 NA라고 쓰고 누구든 간에 NA계가 있으면, NA계가 있으면, 원자량, 분자량 그 값에다가 상대 질량이 그램을 붙인 거가 돼버린다. 따라서, 이제, 그럼 내가 이제 이산화탄소 한번 해보자고. 이산화탄소는 N은 원자량이 10이고, 뭐, 바로 나오죠. 연습했으면. N은 16인데, 12짜리 하나, 16짜리 두개 하면 N은, 그렇지. 분자량이 44가 나와버리거든. CO2는 분자니까. 그러면 도대체 애가 몇 개가 있어야지 44g이 되는지 한번 보면, 그럼, 6 곱하기 10에 23승계. 뭐 고의 내신이면 이6 곱하기 10에 2 3승이라는 숫자를 암기하는 게좀 좋을 것 같고 물론 안 주는 학교들이 태반이지만 안주는 학교들도 있거든.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에는 뭐 외울 필요는 없어. 그 숫자 잘안 주고 그냥 Na라고 많이 써버리니까. 따라서 이 녀석이 그렇지 한 개가 아니고 Na계가 있으면 이산화탄소 Na계가 있으면 44g이다. 오케이? 그 아, 그러면 여기 CO2H2 있으니까또뭐 하나 해보지? 음, NH3 암모니아 하나 해볼까? 암모니아는 계산하면 분자량이 17 나오거든요. 그럼 도대체 애도 몇 개가 있어야지 17g이지? 하면, 그렇지. NA가 있으면 17g이 돼버리는 거야. 오케이? 야,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확대를 한번 해볼까? 산소 하나 해보자. 16짜리 산소. 두 개니까 분자량 32거든. 그치? 그런데 이 녀석이 몇 개가 있냐 봤더니 0.1NA개가 있는 거야. 0.1NA개. 야, 한 개면 32g 이거든. 한 개면. 두 개면 32 곱하기 2g이고, 세 개면 32 곱하기 3g 이거든. 그러면 0.1NA개가 있으면 몇 g 나오지? 그럼 그대로 곱해버리면 되지. 그럼 이때 이 산소의 질량은 얼마? 0.1 곱하기 32에서 3.2g이에요.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지. 요게아보가드로수야 화학에서 우리가 다루는 아보가드로수는 이렇게 이해하면 돼. 알겠지? 따라서 1NA계가 있어. 1NA계. 그러면, 음, 원자량, 분자량에다가, 그러면 1 곱하기 푹, 그람 붙이면 되고, 2NA 개면 그 값에다가 2를 곱해서 그람 붙이면 되고, 3NA 개면 3 곱하시고, 0.1NA 개면 0.1 곱하라 이거죠. 그치? 음. 치요 이게. 그런데 매번 NA 이게, NA 이게. 왜 NA라고 썼겠어? 매번 6 0 2 실제는 6 0 2 얼마 나오는데 그 값을 블라블라블라 하는 게 귀찮으니까. 그래서 그냥 NA라고 쓰자. 이게 줄여버린 거고. 하다 보니 나중에 이 NA라는 말도 되게 귀찮은 거야. 따라서 이 NA를 뭘로 바꾸기로 했냐? 이 워딩을 같은 말로 뭘로 바꾸자? MOL. 이걸로 바꾸자라고 약속을 한 거야. 따라서 1 n a 개다 그러면 1몰이라 쓰면 되는 거고. 여기는 0 1 n a 개잖아 그럼 같은 말로 뭐? 0.1 그대로 쓰시고 그 다음에 n a 개 n a 개를 뭘로 영어로 써볼까요? MOL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따라서 몰이라는 의미가 바로 뭐라고? 그럼 n a 개를 의미하는 거야. 야 우리 계란 한판 있다 치자고. 계란 한판 그럼 이 판의 의미는 뭐였어? 1 곱하기 그렇지 30개 이거잖아. 그럼 계란 두 판이 있어. 그럼 이 의미는 뭐? 2 e 곱하기 30개 이렇게 되는 것처럼. 따라서 뭘이라는 건 진짜 별거 없는 거야. 오케이? 30개다. 우리 뭐 어떤 책들 많이 보면 이런 거 있잖아. 배추 한 접이다. 뭐 계란 한 판이 다 나오는 거. 다 그런 의미야. 뭘 자체가. 그래서 너무 이게 복잡하거나 어려워하지 말라고. 다만 뭐가 있냐. 몰자를 붙이는 순간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에다가 단위가 없는 거기에다가 그람을 붙일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이게 현행 바뀐 교과서에서는 이전에는 그걸 잘안 썼는데 바뀐 교과서에서는 몰질량이란 말도 나오는 거야. 일몰의 질량. 오, 수소, 원자량이 1이거든. 그럼 이 녀석 일몰의 질량은 1g. 어, 물은 분자량이 18이거든. 그럼 이거 일몰의 질량은 18g. 오케이, okay? 그래서 뭘질량이냐뭘 질량이다. 그런 워등도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아보가드로스 전부 다예요. 치우겠습니다. 자, 그럼 아보가드로 수와 뭘에 대해서 우리가 대충 개념을 잡았는데, 그럼 이제 뭐 뭔지는 알겠다. 이거죠. 근데 이거를 실제 문제 풀때잘 적용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챕터 2에서뭘 했냐면, 화학식에서 양적관계를 한 거야. 그래서 이 예제를 보면, 이거 앞에서 했던 거 기억나잖아. 황산 H2SO4가 세개 실제는 이 개자 안 넣었지. 우리가 이렇게 썼지. 3H2SO4. 왜 이렇게 썼어? 개자 쓰는 게 귀찮아서. 그래서 세개다라고한 거야. 케케그래데 여기 여기가 개자라고 딱 써줬죠. 그러면 H2SO4가 3이 있으면 H2SO4는 수소 두개황 하나, 산소 네개짜리거든 그러면 거기에 수소의 개수는 몇 개야? 그럼 이대로 곱하면 되니까. 그렇지? 3, 어. 분자, 이게 전체 세 덩어리 있는데, 분자 하나당 수소가 두개 있어. 그리고 여기에 개자 붙이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황의 개수는 분자 세 개인데, 분자 하나당 황이 하나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 개자 붙이면 되는 거고, 산소는 3, 사 그렇지. 3 곱하기 4, 12 개가 돼버리는 거고, SO4는 전체 하나의 덩어리로 보시면 되잖아. 그렇지 따라서, 이 분자 하나에 SO4 2 e 마이너스가 한 덩어리가 있는데, 오케이 그게 전체 분자 세 개니까 어세 개라고 쓰면 되고 여기 토탈 넘버 n t 라고 해서 전체 원자수라고 한번 해볼까요 한글로 쓰는 게 끼어 길어서 전체 원자수는 어떻게 됩니까 수소가 두개고요 황이 하나고 산소가 네 개짜리 분자인 거야 그럼 애는 분자 하나당 원자가 몇 개가 있어 일곱 개가 있지 따라서 전체 원자수는. 세 덩어리인데, 분자 하나당 원자가 일곱 개야. 따라서 H2SO4가 세 개가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전체 원자는 스물 한 개야. 이렇게 돼. 그러면 이것을 옆에서 똑같이 개자를 뭘로 바꿔보자고. 오케이? 단지 뭐만 바뀐 거야? 개가 뭘로 바뀐 거밖에 없거든? 그럼 개를 뭘로 바꾸는 순간, 수소의 개수는, 뭘자 신경 쓰지 말고, 그대로 똑같이 하면 돼. 몇 개? 여섯 개. 런데개 대신에 뭐 붙이면 돼? 뭘자 붙이면 되는 거야. 그러면 황은 몇 개? 삼일은 삼세 개. 그리고 그 뒤에다가 똑같이 몰자 붙이면 되는 거고 산소는 삼사십이 열두 개가 아니고 몰자 붙이면 되고 한글로 쓰든 영어로 쓰든 편하게, 그치그 다음에 SO4는 SO4 한 덩어리 있으니까 삼몰아 SO4이 마이너스 삼 몰이 있어요. 계산 과정은 똑같은 거야. 근데 뭐만 바뀌어? 개 대신에 뭘로만 바뀌어. 세이 얘기했잖아. 실제 화학에서 원자 한개두개 개 가지고 안논다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을 쓰기 때문에 실제는 야이 안에 탄소가 얼마 있어? 야 1조 2342 아우 불편하잖아 그래서 그냥 뭘 이렇게 탁 써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이제 화학에서는 한개두 개란 개념보다도 그냥 뭘이라는 개념을 통용해서 쓴다 따라서 앞으로 셈이음 4H2O 이렇게 썼으면 실제로 네개 이런 거 없어요 네개 거의 안 없고 그냥 우리끼리 이제 사몰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놓으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몰이죠 몰 몰을 따른 말로 뭐라고 한다 했지? 그럼 따라서 요거 하나 쓰면 되는 거야 이몰이면몇 개라고? 이 n a 개라고 따라서 몰이란 워딩 자체가 요거 얘기하는 거라고 따라서 여기 수소가 6몰 있으면 수소는 몇 개? 6NA 개 그래서 6 곱하기 6NA 개 실제 개수구하고 싶어? 6 곱하기 NA가 얼마라고 대략 6 곱하기 10에 23승이란 이 숫자라면서. 이러면 실제 개수 나오는 곳이 뭐. 여기까지 묻는 건뭐 내신 정도일 거고 수능은 아니죠. 그치? 자, 그리고 황은, 원자량이 32거든. 오케이? 그럼 원, 항은 원자량이 32인데 이거 1몰이면 몇개몇 그램 몇 있는 거야? 3 2 g 이야 1몰이면 3 2그 몰자 붙이면 거기에 질량 그램자 붙일 수 있다면서. 그럼 2몰은 얼마? 2 곱하기 32. 64 하지 말고 3몰은 얼마? 그렇지. 그럼 이 값은 질량이 얼마야? 3몰이니까 3 곱하기 원자량 32. 그리고 뒤에다가 그램 하고 붙여주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산소의 원자량 16이거든 그럼 애가 12몰이 있어 그럼 몇 그람이 있지 어 1몰이면 16그람 2몰이면 2 곱하기 16 그러면 12몰이면 12 곱하기 16그람이다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지뭐 뭐가 질량까지 끝나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렇지 해요 이제 이제 이제 풀면서 좀 가면 되는데 내용 이해 다되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몰과질량 관계를 지금 쓴거 가지고, 셈이 여기는 이제 문제풀이 를 해야 되니까, 셈이 여기다가 정리를 하나 해줄게. 하나. 어, 대표적으로 CO2 가지고 하나 해보자고, CO2. 탄소는 원자량이 12. 지난번 시간에 했지. 이렇게, 이렇게 쓰면 원자량 쓰는 거라고, 셈이 산소는 원자량이 16. 그래서 계산을 하면 N은 분자량이 44가 돼버리거든. 그치? 근데 이제 앞으로 여기에 개차 안쓸 거야, 알겠지? 뭘자쓸 거라고, 뭘 자. 따라서 내가 이 녀석이 음 n 몰이 따라고 할까요? 어, 어, e 몰이 까요 좋아요. e 몰이 있습니다. e 몰 그렇죠? 우리 아까 했지만 e 몰이면 개로 바꾸면 몇 개라고? 그렇죠? 이걸 e 곱하기 n a 개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야. 빨간색, 빨간색 썼잖아. 그럼 이 얘기는 뭐 n a 개야? 그러면 몰로 바꿔, 오케이? 몰이야 n a 로 바꿔 왔다 갔다 쓸수 있는 거야. 따라서 2몰이면 2 n a 이게. 거꾸로 3 n a 개면 3몰 이거 문제 풀때 매우 중요한 단서 중한 개거든 문제에서 NA란 말이 나왔 빨리 뭘로 바꿔서 풀어라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 뭘로 이해하시라고 자 그러면 1몰이면 몇 그램이지 44그램이거든 그럼 2몰이면 자 질량 쓸게 몇 그램 나와 2 곱하기 44에서 88 몰자가 들어가면 드디어 상대 질량에다가 그 붙일 수 있다고 했지 뭐, 그렇지? 야 그러면 내가 0.2몰이 있어 그러면 질량은 몇그램이지 그래 곱하기 44 해서 얼마 8.8 그램이에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뭐 오케이 한개더 해볼까 그러면 애가 음 3몰이 있어 그러면 질량 얼마지 3 곱하기 44 해서 아이고 숫자 너무 큰 거였다 132그램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야 그러면 여기에서 요 값에다가. 분자량 곱하면 질량 나온다 아뇨. 여기 요 값이 바로 뭐야? 몰수잖아. 그리고 요걸 분자량. 분자량이 몰래큘 i 웨이트 해가지고 보통 M이라고 많이 쓰잖아. 학교에서 이렇게 배울 거고. 그리고 질량을 웨이트 이렇게 W 쓰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 몰수 하고 요거 분자량 곱하면 질량 나오는 거네. 따라서 니들이 알고 있는 것이 분자량분의 질량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 대입해서 풀고 이렇게 등등 하는데 아유 우리 이제 우리 이건 쓰지 말자고 왜냐하면 비례 관계 이런, 이런 것들은 다알 수가 있거든. 그래서 연습하여 자 분자량 4십인데요 분자량이 4십음 애가 만약에 음, 첫 번째 예제에 영점 이 몰, 영점 삼 몰이 있어요. 영점 삼 몰. 또 이상한 숫자 썼다, 내가. 오케이? 그럼 몇그람이 있어? 분자량 4십사니까 곱해 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얼마? 1 3 2이 그램이 있어. 됐잖아. 이 녀석이 파요. 이 녀석이 어, 몇그람이 있지? 나음 어, 이렇게 한번 해보자. CO2 분자량 44거든요. 그럼 44g이면 1몰이다 이거잖아요. 그렇 그럼 만약에 이 녀석이 4 4 g 있으면 어떻게 돼? 44g이 1몰이거든. 그런데 4.4g이면 10분의 1배잖아. 그럼 개수도 10분의 1배겠지. 0.1몰 되는 거고. 자, 이 녀석이 2몰 이 있어. 2몰. 오, 1몰이 44g이야. 그런데 몇배더 많이 있어? 두배더 많이 있잖아. 그럼 여기 질량도몇 배? 두 배가 돼버리겠지. 88g. 오케이? 어렵지 않잖아. 그래서 이런 비례 관계 가지고 문제 연습을 한번더 해보자고. 그냥, 뭐, 몰 쓰는 분자량, 뭘의 질량뭘 얼마지? 분자량 얼마지 대입해서 하지 말고. 그거 그냥 비례식 나타낸 거 뿐이거든. 오케이? 전체 총 정리는 요거 끝나면 한번더쫙갈 거예요. 어? 요, 챕터 3가 다 끝나면. 그래서 체크 문제 3번부터 갈 건데, 3번부터. 음... 처음에 연습할 때세미 하는 것처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냥 단순하게 식해서 대입 암기 같은 거, 대입해서 하는 거 하지 말고. 세미 이제 화투 수업도 이제 수능 갈 때에도 농도 문제라든지 이런 거 등등 할 때도 이야기를 하거든. 그냥 식이어서 그냥 대입만 하지 마. 그거 말고 이 식이라는 거 자체가 이꼴 자체가 뭐야. A는 x 는뭐이꼴식 나오잖아. 그식 자체가 결국은 음, N은 비례고 N은 반비례고 N은 제곱에 비례고 끝이거든. 그래서 거기에 익숙해지는 게 훨씬 더 좋아. 그래서 물, 1번 문제. 쌤을 이렇게 풀 거야, 이제. H2O, 수소 원자량일 1이고 산소 16이니까 너는 분자량이 18이거든. 아, 18이면 1몰인 거야, 1몰. 그런데 쟤는 몇 g 가지고 있지? 18g이면 1몰인데 9g 있는 거야, 9g. 몇 배야? 딱 절반이지. 따라서 몰 수도 몇 배? 딱 절반이구나. 그래서 너는 0.5몰이다. 이렇게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지. 시계 대입하는 것보다. 그런데 요 연습을 해두는 걸 나는 추천을 해. 다음에 질소. 14짜리 질소가 두개니까 28이거든. 그럼 28g이면 1몰인 거야. 그런데 애가 몇 g 있지? 어, 14g. 딱 절반 이 있잖아. 그러면 몰 수도 얼마? 딱 절반. 0.5몰. 오케이? 이해돼요? 뭐불렇게 많이 빠르진 않죠, 지금? 최대한 지금 제 이제 슬로우슬로우 슬로우 하고 있습니다. 메테인, 앞에서 분자량 계산했으면 금방 되겠죠? 16이잖아. 너 16g이면 1몰 나오는 거야. 몰자는 귀찮아서 안 썼어. 응? 자, 그런데 애가 32g이 있대 우와 몇 배야? 두 배잖아, 두 배. 오케이, 16분의 32배. 오케이. 따라서 애도 두배 시켜주면 돼. 그래서 2몰. 혹시나 싶어서 어, 여기다 쓸게요. A가 B가 됐어. 그럼 몇배 됐지? A 분의 B 배. 그럼 이제 애가 16이 32 됐어. 몇배 됐어? 16분의 32배 이거니까. 그러면 황상 H2O4. 애 분자량 98이거든 너 1몰이면 98g이다 이거지 뭐 그런데 애가 몇 g 있어? 49g 몇 배? 98분의 49면 2분의 1이잖아 따라서 애는 몇 몰? 아너 0.5몰이야 이렇게 서주 있다는 거고 다음에 암모니아 NH3 이거 분자량 17이거든 17g이 1몰이야 이제 앞으로 이그람안 써도 괜찮겠지? 그치? 그런데 그 애가 34g 있어 몇 배? 두배잖아 따라서 이 값도 몇 배? 두배 시키면 돼. 그러면 너는 이몰. E 오케이. 네. 자, 요거는 좀 치우고, 슥슥 해서. 네. 계속해서 여기 문제 셈이 쭉다 풀어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좀이제좀 좀 걸린다 하는 친구들은 보면서 따라서 한번 쭉 가보자고. 그리고 요런 것들이, 그럼요. CACO3. 뭐 우리가 앞에센스습 많이 했으면 화학식량 100이라는 게 바로 나올 거고 150g이야? 1 5 m o 이야 NaOH 12g이야? 아, 0.3mol이야. 이 정도 속도는 나올 정도로 연습을 좀 해놓으세요. 오케이? 아세트산. 이제 여기다 써도 괜찮겠어요? 너 분자량 60이야. 60. 그렇지? 아, 너1몰이면 60g이다 이 뜻이야. 그런데 애가 몇 g 있어? 30g이잖아. 딱 절반이지. 그치? 그러면 몰수도 몇 배? 절반. 그래서 1mol. 탄산칼슘, 화학식량, 쌤이 가로 열고 쓸게요. 100입니다, 100. 계산하면. 아, 너 1몰이면 100g이다, 이거야. 그런데 몇 g 가지고 있어? 150g이잖아. 몇 배야? 100분의 150이니까 1.5배지. 따라서 몰수도 1.5배 하면 되는 거네. 그래서 너 1.5몰. 몰자 귀찮아서 안 썼어요. 어? 다음에 이산화황요거 계산하면 그렇지, 화학식량, 분자량 64가 나오거든. 64g이면 1몰이야. 그런데 몇 그램 가지고 있어? 그래, 이거 자체가 식이야. 분자량분의 질량. 근데그 식을 그냥 비례관계로 이해를 해놓자고. 단순히 대입하면 대입만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 따라서 몇배 됐어? 2분의 1배 됐지. 따라서 몰수도 몇 배? 2분의 1배. 따라서 0 5또는 2분의 1몰. NAOH, 에화학식량 40이잖아. 수능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중화적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물질 중 하나. 그치? 자, 그런데 자, 그 40g이 1몰인데 1 2 g 이때몇배 됐지? 40분의 12. 그러면 4분의 12가 3이니까 40분의 12는 0.3 그래서 0.3배 시키면 되겠네 그래서 0.3몰 NACL 계산하시면 58점 화학식량이 58.5 나와 58.5g이면 1몰이야 그런데 현재 58.5g 가지고 있으니까 똑같이 1몰 되는거지만 그쵸? 하여튼 몇번씩 해서 요거 안쓰고 쫙 나올 정도로 선이 앞에서 화학식량도 눈에 힘 빡주면 나올 정도로 좀 해놓으라 했잖아 그치?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다음 체크 먼저 4번 갑니다. <웃음> 그럼 이제 이 4번에서는 레벨이 한단계더 올라가. 이제 뭘 섞어버렸냐? 방금은 이거 분자라든지 이 녀석 전체 몰수 썼잖아. 앞에, 앞에 쓰는 숫자, 이 앞에 쓰는 숫자. 이 몰수 계산하는 거 있잖아? 그럼 여기에서는 여기에 챕터2에서 두 번째에서 한거 화학식과 양쪽 관계에서 각 원소가 얼마씩 있냐? 거기로 레벨을 한 단계 살짝 올린 거야. 두개섞기만 하면 돼. 앞에 연습 충분히 됐으면 이것도 겁나 쉬울걸? 따라서 에테인 가요. 에테인 어이쿠. 여기다가 한번 천천히 써볼까요? C2H6 이거 분자량 얼마지? 30 나오잖아. 그치? 30. 아너 30g이면 1몰이야 이 뜻이죠. 30g이면 1몰이야. 그런데 애가몇 g 있어? 15g 있잖아. 몇 배야? 2분의 1배잖아. 따라서 몰 수도 얼마? 어너 2분의 1몰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2분의 1몰. 1몰이 아니고. 따라서 2분의 1몰 곱하기 30이면 15g 나오는 거잖아. 몰수 곱하기 화학식량 또는 분자량이 질량 나오는 거니까. 그럼 여기까지는 체크 문제 3번하고 같은 형태야.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뭐? 탄소가 몇 몰이냐 이거지. 아, 그럼 곱해. 탄소 두 개짜리니까 몇 몰이야? 오케이, 1몰. 2분의 1 곱하기 2에서. 우리가 화학식에서 양적 관계에서는 내가 한 개라고 했지. 개자 대신에 몰자만 붙여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따라서 아, 1몰. 그러면 실제 개수는 얼마? 1 곱하기 요거, NA 개, 몰 대신에 NA, 그리고 개자만딱 붙여주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NA는 숫자 좋으시면 그 숫자 대입해버리면 끝나는 거고. 두 번째, 과산화수소. H2O2인데, 이거 분자량이 얼마냐 하면 34 나오잖아, 계산하면은. 따라서 애가 1몰이면 34g인 거야. 그런데 애가 몇몰 가지고, 있, 몇 그램 가지고 있지? 17g이잖아. 딱 절반밖에 없네. 따라서 너는 2분의 1몰이 있어요. 이렇게 써. 따라서 H2O2 2분의 1몰이면 2분의 1 곱하기 34에서 17g이 나와버리는 거지. 그렇지? 여기에서 뭐 물었어? 수소 물었잖아. 따라서 2분의 1몰 곱하기 분자당 수소가 2개 있으니까 이게 바로 수소의 양대버리는 거죠. 1몰. 됐죠? 3번 아세트산, CH3, c o h 화학식은 쌤이 어지간히 잘 나오는 것들은 다 써놨기 때문에 암기가 다안 된, 지금쯤에 암기 다 됐을 것 같은데 안된 친구들은 계속 주기를 펴든 뭐든 계속 보면서 중얼중얼중얼하세요. N은 분자량이 60 나오죠, 60. 일몰이 60인데, 우와, 몇 그램? 30 그램, 딱 절반 가지고 있잖아. 그럼 몰수도 그렇죠? 2분의 1, 몰. 그럼 거기에 수소인데 N은 수소가 여기 세개 여기 하나 있거든. 따라서 수소 네개에다가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4. 그리고 뭘 이렇게 쓰면 된다는 것이야. 한글로 쓰든 영어로 쓰든 간에. 대지 자, 황산. 얘는 여기다 쓸게요. 황산은 분자량이 98이에요, 98. 1몰이면 98g. 그런데 얼마 가지고 있어? 49g 가지고 있잖아. 딱 절반이네. 따라서 황산 몇몰 있다고? 2분의 1 몰. 거기에 있는 산소 부른 거지. 그럼 얘는 분자당 산소가 4개 있거든. 따라서 산소는 얼마? 2분의1 곱하기 4 몰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됐죠? 예, 네. 쉽죠? 넘어갑니다. 쉬운 거 하는 거야. 사실 우리가 화학 수능에서 화학이라는 것도 이게 다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고 편해지잖아. 그 다음에 유형이라는 건 아유씨 분필이야. 응. 유형이라는 건 형님들이 줍줍 먹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거는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건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지. 해서 NaOH 애화 학 식량 40이거든, 그렇지? 그런데 20g이니까 딱 절반 가지고 있잖아. 따라서 애는 몇몰 있어? 너 2분의 1몰, 그렇지? 그럼 거기에 있는 나트륨 얼마야? 2분의 1 나트륨 하나짜리니까 곱하기 1하면 되는 거지 뭐. 2분의 1몰, 그렇지? 수산화 칼슘 화학식량, 요게 17인데 두개니까 34에다가 칼슘이 40인가? 그래서 74 떨어지죠. 따라서 이 녀석은 화학식량에 74 나와. 그런데 현재 37g이니까 딱 절반 가지고 있잖아. 따라서 애는몇 몰? 2분의 1몰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거기서 수산화이온, OOH- 이거 한 덩어리로 보라고 했지? 그럼 이걸 한 덩어리로 치면 애 하나에는 이 덩어리가 두 덩어리 있거든. 그러면 그게 전체 2분의 1몰이니까 그렇죠. 2분의 1 곱하기 두 덩어리 하시면 답이 나오는 거죠. 수산화 이온의 양은 1몰이다. 됐죠? 3산화 항... 자, 에? 얼마 나오죠? 어, 얼마 나오니? 5, 6, 5, 6, 30, 80. 어, 오케이, 이거 분자량 80 나오겠네. 그렇죠? 자, 80g이면 1몰인데 얘가 120g 있는 거야. 그럼 몇 배야? 80분의 120이니까. 2분의 3. 아, 너 2분의 3몰있구나 SO3가 2분의 3몰. 오케이. 거기에 산소. 자, 분자는 2분의 3몰인데, 쟤는 분자당 3, 산소가 3몰씩 있어. 오케이. 따라서 2분의 9몰 이렇게 되죠근 그런데 질문이 여기는 몰 몰인데, 얘는 뭐라고 쓰라 했어? 개로 바꾸라며. 그럼 개로 바꿔야 되니까 요값 자체를 그렇지. 이 숫자는 그대로 두시고, 그리고 NA 개다라고 써주면 끝나는 거야. 4.5NA 이게, 됐할 이제 이산화질소예요. 이산화질소, 질소가 14, 14인가? 1 32에다가 14하면 46 떨어지죠. 따라서 얘는 분자량이 46 남아요. 자 그런데 얘가 23g이니까 딱 절반이네. 그래서 너 2분의 1몰 있어, 이렇게 쓰죠. 그럼 거기에 전체 원자 수, 자 전체 분자는 2분의 1몰. 몰은 귀찮아서 이제 아실 거예요. 개짜만 이렇게 내가 써주도록 할게. 화학에서는 주로 다루는 숫자가 전부 다 몰이니까. 그런데 애는 분자당 원자 몇개 짜리야? 질소 하나에 산소 두 개니까. 질소 하나 산소 두 개니까 분자당 원자 세개 짜리지. 따라서 이 녀석은 전체 원자 수는 2분의 3몰이 있는 거야. 그런데 질문이 이것도 개로 바꾸라고 했잖아. 그러면 얼마? 숫자는 그대로 두고, 몰 대신에 NA 개만 꼽혀주면 된다는 거지. 오케이? 예. 자, 벌써 체크 문제 8번까지 우리가 갔어. 익숙해지죠? 렇게 그냥 딱 보고, 이것을 쌤이 쓰는 것도 최소화시켜가지고 바로바로 계산까지도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해 놓으세요. CACL2입니다. 염화칼슘. 어, CL이 저기 원자량이 얼마 나왔죠? 35.5? 70일에다가 40일이니까 111 떨어지겠네. 따라서 얘는 화학식량이 111이에요. 그런데 111g이니까 1몰 있는 거지. 뭐 1몰. 그럼 전체가 1몰인데 전체 이온수야. 이온. 그렇죠? CL 음이온이 두 개가 있고 CAE 플러스가 하나 있으니까 요거 하나당 이온은 양이온 하나, 음이온 두 개. 전체 세 개가 있는 거지. 그치? 따라서 아, 전체 몇 몰? 3몰. 그런데 내가 이걸 개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몰자 쓰지 말고 그 위치에 N에 곱하기 n a 개만 해주면 끝나는 거야. 3 n a 개. 10번. 질산 암모늄. 자, 질산 암모늄. NH4NO3예요. 우쿠, 계산이. 28에다가 3을마 48 48 28 48 28 76 거기에다 가 내니까 80떨어지네 어따 어 화학 식량 80인데 여게에 40g이니까 딱 절반 있죠 2분의 1몰 그럼 전체 원자수 전체 2분의 1몰인데 n은 하나 그리고 4개니까 5개 6개 더하기 3개니까 9개 되지 2분의 9몰 그런데 개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NA계. 이러시면 끝나는 거죠. 4.5 NA계. 됐죠? 예. 여기 이제 체크 문제 4번이에요. 또 있나? 맞네. 이제 체크 문제 5번 갑니다. 5번. 자, 방금 4번까지는 너 전체가 몇몰이야 그래서 각각 질소원자, 수소원자, 전체원자 했잖아? 이제는, 이제, 뭐 전체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근데 각각 원자가 얼마 있냐? 그걸 가지고 앞쪽에 전체 몰수, 그리고 질량한번 뽑아보자는 거야. 5번에서는. 이제 또 다르게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6번 가요. 암모니아입니다. NH3. N은 하나당 수소가 3개가 있거든. 질소 하나. 그런데 수소가 6몰. 모르시면 써도 돼. 그냥 6개 있다고 생각해도 괜찮다니까. 걔 대신에 뭘 맞으면 붙이면 되니까. 너 하나당 수소 3개인데 도대체 이 앞에가 몇 개가 있길래 곱해가지고 6몰에 수소가 있냐 있죠 몇 몰? 그렇지 2몰이지 2, 3은 6이니까 따라서 거기에 있는 암모니아 양은 앞쪽에 쓴 숫자 저었 쓰라고 했으니까 2몰이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뭐. 2번입니다 아세트산 <웃음> CH3 COOH인데 N은 하나당 수소가 여기 세개 여기 하나 네개가 있는 거야 그럼 도대체 앞에다가 얼마를 쓰면 이거하고 곱하기 4에서 2몰 나오냐 이거죠 그렇지 2분의 1몰이지 2분의 1몰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4하면 2몰의 수소가 있다고 라 나와 버리지. 그치? 그럼 이 녀석의 양이니까 앞쪽에서 쓴 숫자 그대로 쓰라 이거죠. 그래서 2분의 1몰. 쉽죠? 다음에 이산화황 SO2. 그런데 여기서는 요 전체 원자수예요. N은 수소고 애도 수소인데 n 는 전체 원자수니까 너 SO2 하나당 원자가 너 하나, 너두 개에서 세 개짜리야. 너 1몰이면 3몰 있다 이거지. 그런데 전체 원자수가 1.5몰. 오, 그러면 3이 아니고 1.5 되려면 앞에 얼마 해주면 되지? 2분의 1 배지 뭐. 그렇죠? 따라서 이산화황의 양은 앞에 쓴 숫자 2분의 1몰. 2분의 1 곱하기 3이 1.5 떨어지니까. 그렇지? 어, 다음. 4번. 4번 문제는 이제 뭐냐. 이거는 문제 실제 수능에서도 풀때 매우 중요한 것중 한계예요. 문제에서 수능에서 전부 다 대놓고 너 1몰이야 2몰이야 잘안 주잖아. 근데 거기서 한 번씩 주는 워딩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이렇게 주는 거야. NA계. 세메에게했지요 앞에 숫자 1은 다 숨어 있는 거거든? 그냥 1이 하나 숨어 있는 거야. 1 곱하기 NA계. 그러면 이 NA계를 뭘로 바꾸라고? 그렇지. 뭘로만 바꾸면 돼. 따라서 4번은 뭐야? 1몰의 수소가 들어있는. 그럼 뭐하고 똑같아? 앞에 1, 2, 3번하고 똑같아지잖아. 그렇지 따라서 메테인이 있는데, N은 하나당 수소가 4개가 있거든? 4개? 너 1이면 4야. 근데 수소가 4가 아니고 1몰이 있다는 거야. 4분의 1 되잖아. 그럼 너도 4분의 1몰이 있으면 되는 거지. 곱해서 이거니까. 따라서 메테인의 양은 얼마? 4분의 1몰에도 전체 원자 수가 이거를 그냥 뭐싹 마음속에서 지우고 뭘로 바꾸면 돼? 매우 중요한 거 하나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수능 샘 수업할 때도 이거 야 문제에서 NA 나오잖아. 무조건 뭘로 바꿔. 그리고 해석하라고 얘기하거든. 그럼 전체 원자수인데 애 봐봐 원자 어 6, 2 6다 다하면 전체 원자수 24개짜리잖아 이 1몰이면 24몰 있거든 그런데 24가 아니고 1.2가 있다는 거야 몇 배니? 24분의 1.2배잖아 그럼 여기 앞에 있는 이 몰이라는 것도 그렇죠? 24분의 1.2배를 시켜주면 되는 거지 이게 답인 거죠 따라서 20분의 1몰 됐지? 자 음이온의 양이 음이온 물었으니까 여기서 음이온은 OH 니까음 마이너스도 한 덩어리로 보자고 그러면 N은 너 하나당 너 하나에 이런 음이온이 3개가 있는 거거든 1몰이면 3몰 이 있고 그런데 이게 3몰이 아니고 0.6몰 있다는 거야 몇 배? 0.2배잖아 따라서 이 앞에 몰수도 얼마? 그렇지 0.2몰 그런데 N은 개로 표현하라고 했으니 몰 대신에 NA 계자만 붙여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0.2NA 이게. 됐죠? 다음 넘어갑니다. 7번. 네. 전체 이온수가, 오, 얘는 또 전체 이온수 물었네. 그러면 CA2 플러스 이온에 CL 이온이 두 개니까, 너 전체, 요 하나당, 너 1몰당 전체 이온수는 3몰이 있는 거야. 그런데 전체 이온수가 0.6몰이 있는 거니까. 0.2배. 그럼 얘도 앞에 0.2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 따라서 조각은? 0.2몰, 개로스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Na게 해주면 되는 거지. 0.2Na게. 다음에 8번, 음이온의 양이 0.2Na게 요거를싹치우고 뭘로 바꾸면 되는 거야? 음이온이 0.2몰 있다는 거지. 그럼 황사는 SO4가 음이온이거든. 그럼 너 하나당 SO4가 그렇지 한 덩어리 있는 거야, 한 덩어리. 그런데 한 덩어리가 아니고 0.2몰이 되려면 앞에 숫자 얼마로 바꿔주면 돼 0.2로 바꾸면 되는 거죠. 0.2 곱하기 1에서 0.2몰 이걸 몰로 쓰라 했으니 요가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지. 됐죠. 예, 문제 더 있나? 어, 더 있네. 예, 계속 갑시다 그래서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몇번 반복하세요. 눈에 힘빡 주면 바로 답이 나올 정도로 처음에 전체 원자 수물었으니까 원자. 여기에 두개 야, 에스오퍼는 원자 5개짜리잖아. 5 곱하기 3이니까 15개. 여기 두개 있으니까 N은 전체 원자 17개짜리야. 1몰이면 17, 1몰이면 17몰. 그런데 이거 뭘로 지운다고? 그냥 뭘로 바꾸라고 했잖아. 1.7몰 있다는 것이. 17몰이면 전체 1몰인데 1.7몰. 그럼 애도 점 찍어주면 되니까 아, 너 0.1몰이 있어. 따라서 ALSO4-3는 0.1몰이 있는데 마지막 질문은 이제 앞쪽에 사발하고 살짝 섞은 겁니다. 음이온 물었잖아. 그럼 여기서 음이온은 SO4 얘기하는 거거든. 애는 너 하나당 이게 세개가 있거든. 그런데 애가 전체 0.1몰이 있으니까 전체 이 녀석의 음이온의 양은 0.1몰이다.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됐죠? 다음에 수소 원자 수가 0.1몰인 요소의 전체 원자 수. 오, 그래요. 여기는 너 하나당 수소가 몇개 있지? 2 곱하기 2에서 4몰이 있는 거거든. 1몰이면 4몰이 거든 근데 수소 원자 수가 0.1 몰이 래 그럼 몇 배야? 4분의 0.1 배잖아. 따라서 이 앞에 몰 수도 4분의 0.1 몰 있으면 되는 거네. 그런데 거기에서 전체 원자 수 물었잖아. 그러면 전체 N은 분자가 4분의 0.1 몰인데, 그럼 이거 분자당 원자 수 따지면 되네. C 하나, O 하나 두 개에다가 N은 원자가 세 개짜리니까 3 곱하기 2, 6 더하기 2 하면 그렇지 8 떨어지죠. 얼마? 0.2몰 떨어지는 거네. 요게 10번인 거죠. 그렇지? 네. 별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기쁨. 그렇지? 넘어갑니다. 이제 체크 문제 6번이에요. 6번. 이제 6번 오면 여기 5번까지 좀잘 되시면 6번은 여기서 한 단계 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맨첫 번째는 그냥 몇 몰이냐 그 계산했고 두 번째는 각 원자마다 몇 몰이냐 그 계산했고 세 번째는 각 원자가 얼마가 있어? 이온이 얼마 있어? 그러면 전체 몇 몰이냐 그 계산했고 네 번째는 거기에 그럼 거기에 질량까지 한번더 넣어보자 이거죠. 오케이? 이거예요. 1몰이면 44g, 2몰이면 2 곱하기 44, 3몰이면 3 곱하기 44 되는 것처럼. 따라서 1번 6g의 탄소가 들어있는 이산화탄소에 존재하는 산소의 질량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전부 다 질량보다도 너몇 개인가가 계산이 더 편하니까 몰수, 몰계산 우리가 쓰는 거거든. 따라서 첫 번째 이거부터 가자고 6g의 탄소는 도대체 탄소가 몇개 있는 거지? 근데 탄소는 원자량이 10이잖아. 1몰이면 12g이거든. 그런데 애가 6g 있다는 거야. 그럼 이곳에 딱 절반 있는 거니까 몇 몰? 2분의 1몰 있으면 되지. 맨 처음에 했던 것들. 따라서 2분의 1몰 곱하기 12가 6g 나오니까. 따라서 요 워딩이 바로 뭐냐? 앞에서 체크 문제 5번 5번 워딩을 질량으로 바꾼 거예요. 즉 앞에서 체크 문제 5번은 뭐 했어? 탄소가 0.5몰이 있어. 그러면 전체 뭐 어떻게 되냐? 그거 질문한 거잖아. 그런데 탄소가 몇 몰인지 안 주고 질량 줄 테니까 몰수 한번 계산해 봐한 거야. 그러면 탄소가 1분의 2몰이 있어. 자, 그런데 그럼 이산화탄소는 도대체 몇 몰이냐? 그럼 너는 하나당 탄소가 1몰이 있는 거거든? 그럼 2분의 1몰이 있으려면 이산화탄소는? 예, 2분의 1몰이 있으면 되는 것이. 아, 그래서 CO2가 2분의 1몰이 있으면 돼 그런데 이게 아니고 추가 더 산소 물은 거야 그럼 여기에 산소는 얼마지? 두개 곱해가지고 그렇지 1몰에 산소가 있어 여기에는 그런데 산소에 몰수를 물은 게 아니고 질량 물었잖아 그럼 산소는 원자량이 16 나오거든 1몰이면 16g, 2몰이면 2 곱하기 16g 그런데 애가 1몰이시니까 음 그대로 곱해주면 되겠네. 따라서 산소는 얼마? 16g입니다.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지.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웬만한 책들 다 보면 질량 나왔어. 몰수로 바꿔서 계산해. 그리고 필요한 자료를 구해. 그 내용 설명인 거야. 이렇게. 자, 수소 한번더갑시다 수소는 원자량이 1자리인데 0.6g 있대. 그럼 곱해서 0.6 나오려면 그렇지 0.6몰 있으면 되지. 수소 원자가 0.6몰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거기에 암모니아네, NH3. 그럼 너 분자는 도대체 몇 몰이야? 너 하나당 3몰인데 곱해서 수소가 0.6 되려면 그렇지, 암모니아 0.2몰 있으면 돼. 그런데 여기에서 암모니아 물은 게 아니고 질소 물었잖아. 그러면 다시 또 질소로 가는 거야. 도대체 질소는 얼마가 있어? 너 하나당 질소 하나가 있는데 0.2 곱하면 되니까 그렇지, 질소는 0.2몰이 있어. 그리고 질소의 개수가 아니고 질량 물었으니까 질소의 원자량은 14거든 따라서 그대로 곱하면 되죠 1몰이 14g 0.2몰은 0.2 곱하기 14g 따라서 2.8g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려고 쌤이쭉쓴 거예요 오케이 요거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고 음 요거 방금 까나쓱 해줄까 자 0.6g 0.6몰이네 0.6몰이니까 아너 0.2몰이 있네 아 질소 너 14잖아 오케이 2 8 g 알겠죠 이 정도 요거보다 좀더 빠르면 더 좋고 최소 이 정도 나올 때 나올 정도까지 연습을 해 놓으세요 내 연습을 해 놓으라고 전체 원자수가 Na는 뭘로 바꾼다고 1Na니까 1몰 그렇죠 1몰 자 그런데 n은 전체 원자가 4몰짜리잖아 그럼 전체 원자수가 1몰 되려면 전체는 4분의 1몰 있으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거기에서 산소 물었으니까 꼭 해. 몇몰 있어? 2분의 1 몰. 누가? 산소가 2분의 1 몰. 그런데 산소 질량 물었잖아. 산소 원자량이 16이거든. 그러면 몇 그램? 곱 하면 되니까 8 그램.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고. 같은 걸 여러 번 반복하세요. 쌤이 이제 조금 속도를 올리고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이거, 어, 이, 이, 뭐 이해 안 되면 다시 앞쪽 거 천천히. 그리고 길게 써가면서 연습. 아, 이 패턴이지. 이키원 나면 이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4번 갑니다. 4번. 우 칸칸이가 좀 좁아서. 자, 4번부터는 방금 3번 푼거 정도 포맷으로 해서 쭉 갈게. 1.6g의 산소래. 자, 산소는 원자량이 16이야. 산소 원자 썼으니까. 1몰이면 산소 원자 16g. 그런데 1.6g이니까 산소가 몇 몰이지? 0.1몰. 0.1 곱하기 16. 그러니까 1.6g 나오잖아. 그치? 아, 여기에 산소가 0.1몰이 있대. 그런데 n 는 하나당 산소가 하나 있거든. 그럼 도대체 이 녀석은 전체 몇몰 l 있어야 되지? 0.1몰. NaOH가 0.1몰 있다는 거야. NaOH 0.1몰이면 산소가 0.1몰 있고 거기에 포함된 산소의 질량은 1.6g이니까. 그런데 이 녀석을 물에 녹여서 100% 이온화가 되면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두개로 이온화 되거든. 따라서 얘는 양 이온 하나, 음 이온 하나로 쪼개져버리는 거야. 그렇게? 그러면 그 전체 이온이니까 너 하나당 이온은 몇 개가 있지? 두 개가 있잖아. 그런데 애가 1몰이야? 0.1몰이야? 0.1몰이 있거든. 따라서 100% 이온화 되었을 때 수용액에 존재하는 전체 이온의 양은 0.2몰이다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요거잘 이해 못하는 친구가 있어서 0.1몰에 NaOH가 있어. 그런데 애가 100% 이온화가 되면 Na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로 쪼개지거든. 그럼 여기에 Na 얼마 있어? 그렇지 0.1몰 곱하면 되니까. 여기 OH 한 덩어리 있잖아. 얼마 있지? 그렇지 0.1몰. 따라서 이 녀석이 완전히 이온화가 됐을 때 양이온은 0.1몰. 음이온은 0.1몰, 그럼 두개 합친 전체이온은 0.2몰 이렇게 하면 그거 내용이죠. 5번, 전체 원자 수가 이거는 뭘로 바꾸라고? NA 나오면 뭘로 바꿔? 전체 원자가 4.5 있는 거야, 4.5몰. 애 원자 몇 개짜리지? 7개, 8개, 9개. 전체 이거 하나당 원자 9개짜리거든? 그런데 전체 원자가 4.5몰 되려면 애는 1분의 2몰이 있으면 되지. 질문은 수소의 질량이야. 그럼 수소는 얼마 있어? 여기 수소 5개, 한개 6개가 있어. 따라서 수소는 2분의 1 곱하기 6몰의 수소가 있고 그리고 질량 물었으니 수소의 원자량은 1이니까 그렇지 1 곱해주면 요게 질량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3g이다. 됐죠? 이 정도 속도 나오도 괜찮지? 자, 1g의 칼슘, 칼슘은 화학식량 40이에요. 원자량 40. 그러면 1몰이면 40g인데 1g이 있으니까 그렇지, 너 40분의 1몰, 40분의 1몰. 그럼 탄산칼슘은 너한 덩어리에 칼슘이 하나가 있거든. 근데 칼슘이 40분의 1몰이 있으려면 너도 40분의 1몰. 전체 원자의 질량합. 전체 원자의 질량합이 뭐야? 이거 전체 질량이 얼마냐 묻는 거잖아. 각각 할 필요 없이. 따라서 40분의 1 곱하기 너 하나당. 원자 분자량이 얼마냐? 아니 화학 식이죠. 화학식량이 얼마냐 이거 묻는 거야. 그럼 CaCO3는 화학식량이 얼마 100이잖아. 따라서 이게... 구성하는 전체 원자의 질량 합이 돼 버리는 거죠, 그렇지? 얼마? 2.5 보나. 그잘 다음 넘어갑니다. 많다야. 이 정도면 너희들 연습하기엔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지? 그래서 연습 충분히 해 오시고 기본 곱셈, 나눗셈, 두 배, 세배 배수 계산 그리고 비례, 뭐 그리고 반비례 연습을 충실히 좀해 오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꼭 내샘 네 수업이 아니더라도. 이제 뭐 만약에 무슨 수업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수업을 들어도 기본적인 계산 쪽은 이제 뭐 이런 거에서 버벅임 없이 아, 저거는 저렇게 보면 되겠구나. 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7번, NA이게 뭘로 바꾸는 거야? 양이온이 0.1몰. 그런데 N은 n a 플러스란 양이온이 그렇지, 두 개가 있거든. 하나당. 그런데 0.1몰이 되려면 얼마? 0 2분의 0.1이니까 그렇지, 너0 2분의 0.1몰이 있으면 돼. 전체가. 근데 거기에서 산소 물었으니까 가열 na2co3가 전체 2분의 0.1몰이 있는데 너 하나당 산소가 3개가 있어 그럼 여기까지 하면 요 빨간색이 바로 뭐 저기에 들어있는 산소의 몰수 그런데 산소의 질량 산소는 원자량이 16이거든 그럼 1몰이면 1 곱하기 1 6그 2몰이면 2 곱하기 1 6 g 그러면 아 2분의 0.3몰이니까 전체 질량은 2분의 0.3 곱하기 1 6 g 하시면 끝인 거죠. 됐죠? 예, 다음. 아세트산. 자, 8번은 또 살짝 다른 게 아세트산을 구성하는 원소들의 질량 비물로써요 뭐든 뭘수로가시면 되거든. 따라서 아세트산은 탄소하고 수소하고 어, 수소인데 왜 오라고 썼냐? 수소하고 산소가 있는데 몇대몇대 몇대 몇으로 있냐면 하 탄소 2개. 다음에 수소 4개. 산소 2개니까 지금 질량 쓴 거야? 개수 쓴 거야? 개수 쓴 거잖아. 따라서 탄소가 이몰. 이면 수소는 4몰이 있고 아이씨, 1대 2대 1이죠. 탄소가 1몰이면 수소는 2몰이 있고 그다음에 산소는 1몰이 있어요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런데 몰수비는 1대 2대 1인데 그걸 질량으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탄소 하나 무게가 10이거든 1몰이 있으니까 오케이 12g 수소 하나 무게가 1이거든 어, 이두개 있으니까 1g 산소 하나 무게가 16이거든. 계속 곱하기 16g 하시면 이게 질량비 떨어지는 거지 뭐. 그래서 뭘수로뭘수보고 질량으로 바꾸라 이거예요. 됐죠? 다음. 맞네요. 이게 마지막이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체의 부피와 몰가면 챕터 3가 끝나게 됩니다. 질서 이제 조금 빨리 가볼까? 그렇지 원자량 14짜리인데 1몰이면 14g인데 0.7g이면 14번의 0.7배니까 뭐이 녀석 몰수도 얼마? 14번의 0.7배 그러니까 1몰의 20분의 1몰의 질소가 있는 거지. 뭐. 그렇지? 그런데 렇지그 여기에 음, N은 질소. 너 하나당 질소가 두 개가 있어. 그런데 20분의 1몰이 되려면 요소는 전체 몇몰 있어야 돼? 오케이 40분의 1몰. 곱하면 20분의 1몰 나오니까. 거기 있는 수소 물은 거야. 그러면 전체 N은 40분의 1몰인데 수소가 몇개 있어? 2 곱하기 2에 버리면 4개가 있잖아. 따라서 수소는 0.1몰, 질량으로 쓰니 수소의 원자량 1딱 곱해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0 1 g 라 자, 10번. 황산 애는 화학식량이 어 얼마야? 96이네요. 96, 96인데 이온식량이 애가4 8 g 있어. 몇 배니? 2분의 1배 아니죠? 20분의 1배지. 따라서 황산이 20분의 1몰 있는 거야. 20분의 1몰. 그런데 애는너한 덩어리당 황산이 하나가 있거든. 따라서 여기 황산은 그렇지, 20분의 1몰이 있어. 전체 20분의 1몰. 거기서 수소 물었잖아. 그러면 너는 하나당 수소가 두개 있으니까 곱하기 2. 이게 바로 수소의 몰수. 마지막 수소의 질량 물었으니까 수소는 원자량이 1이잖아. 몰수에 화학식량을 곱하면 질량 나온다. 그쵸? 그래서 그 마지막은 저렇게 10분의 1, 0.1g이다. 보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 계산 연습 열심히 하세요. 알겠지? 그래서 많이 많이 많이 많이 하셔가지고 쌤이 얘기했죠 어? 어느 정도까지? 자 0.1몰이네. 음 그럼 너 2분의 0.1몰이네. 산소의 질량 오케이 2분의 0.1 곱하기 어3 곱하기 16 끝. 요거 한 줄로 마지막 나올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해놓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요보다 더 빠르면 더 좋다고 했어요. 어?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챕터 2에서 우리가 몰과 아보가도로 수까지 아보가도로 수의 의미가 뭐냐 그리고 몰은 어떻게 되냐 그리고 그 질량까지 사실상 뭘한 거냐 니들이 알고 있는 몰 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다 그 식을 우리가 지금 한 거야 그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지금 설명이 됐잖아 그치? 그런데 이제 그거를 단순하게 음, n은 얼마지 대입하고 뭐 m은 얼마지 그렇게 하지 말고 참, 결국은 전부 다가 비례관계니까 이리 이리 흘러가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챕터 2에서 화학식과 양측 관계 그거를 거기에서 썼던 개자를 몰자로만 바꿔놓고 그대로 달리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okay, 알?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의 막바지 넘어갑니다. 연습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Okay? 이제 마지막 연습 좀 하신 다음에 기체의 부피와 몰로 오늘 노베 특강의 마지막을 찍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